시그너스 아카이브로 알려진 거대한 도서관의 유일한 진입 방법은 백룸전주에 흩어진 블랑시의 도서나 문서를 찾아낸 다음 블랑시의 침필 서명을 확인하고 엄지 손가락을 사용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지르게 되면 노클립 현상을 겪은 뒤 도서관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그너스 아카이브의 첫인상은 마치 프론트룸의 고풍스러운 도서관을 떠올리게 하며 유사하게 많은 문서와 도서들은 이곳의 고유한 개체인 블랑시에 의해 빨리 유지됩니다. 블랑시 외에도 라이트 가이드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작위로 움직이는 이 개체들은 천장에 매달려있는 촛불과 더불어 거대한 도서관을 밝혀줍니다. 시그너스 아카이브에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게스트룸, 티룸, 사무실이 존재하고, 수많은 객실 중한 곳은 블랑시의 집사이자 제자인 군몬 헤더락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블랑시의 존재로 인해 안전한 백룸으로 알려진 시그너스 아카이브에도 치명적인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시그너스 아카이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 손상을 일으켜 기억상실, 정체성상실, 인지능력상실 등 경우에 따라선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소문은 윗너싱 더비온드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나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백룸 레벨 906 지그너스 아카이브를 탈출하고 싶다면 블랑시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면 되지만 무례하거나 적대적 행동을 보이게 될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순간이동될 수 있습니다. 부디 블랑시의 환영을 가벼에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